전반적으로 한국 사람들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서요 혐한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일본 취업한 이유가 뭔가요? 그게 제일 싫어요 진짜로 영상을 올린 지한 달이 넘었는데 이제야 찍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회사 퇴근하자마자 바로 옷도 안 갈아입고 바로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네첫 번째 직장에서 무슨 일 하시나요? 어떤 일 하시나요? 실례하지 않았나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일 어디 무슨 일 하는지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패션계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고 홍보 마케팅부 거기서 이제 PR 담당을 하고 있어요 주 업무는 회사 공식 SNS 이런 거 담당하고 잡지사에 뭐 상품 내거나 뭐 그런 일도 하고 요즘에는 한국어 번역 노예 그냥 계속 SNS 잡고 거기 글 쓰는 일 그게 메인이에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계기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유튜브 규제 안 하나요? 일단 회사에서 규제는 안 하고요 전혀 회사 사람들도 아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전혀 터치 같은 건안 하고 그냥 일본 관련 유튜브를 보다가 나도 언제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첫한달 구독자가 한달 동안 30명인가 그랬죠? こんにちはたまに関西弁が入るのはどうしてですかアクセントが関西風なのはどうしてですか大阪の人と付き合ったので彼の喋り方とかそういう口癖とか多分それが映ったせいじゃないかな好きな男性のタイプ教えてくださいを好きな男性のタイプが知りたいです髪型とか体格とか性格とかほとんどのザスタイルとはしなよ見た目だけだと日本だと火星量なんか地味なかっこよさ が好きかな。彫刻みたいな、めちゃくちゃ誰がどう見てもイケメンはそこまで好きじゃない。国の問題じゃなくて、本当に人柄と思うんで、日本人ってLINEとかあんまりしないし、自分のプライベートの方が大事にしてるみたいな、そういう話もあるんですけど、私が前付き合った子は、 1, 2시간 정도 대화하고, 2, 대화하고, 매일 2시간ぐらい 전화해서 끼아いた 대화. 2, 3년ぐらい 뒤에 떠도 매일 전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팁. 그러니까 이 편지를. 단기간에 일본어가 일본어를 상승할 수 있는 팁. 일본인을 사귀면 됩니다. 청해 공부 팁. 드라마 많이 보고 귀에 들리는 모든 말을 다 손으로 써보세요. 경어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주위 사람들의 흉내를 되게 많이 냈어요. 특히 제 회사 자리가 제 주위가 CS 그 고객센터 전화 받으시는 분들 있죠. 제 그분들이 가까이에 있는데 가까우니까 들리잖아요. 말투라든지 경험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똑같이 따라서 말하기도 했고 실제로 이제 그분들이 바쁠 때는 제가 대신 전화를 받기도 해 가지고 잘은 못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어데이와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お客様, 마口우ございますこちらは東京本社でご依頼しておりますがこちらでも承りませんいかがなさいましたか 이런 식으로 <웃음> 진짜 못하는데 그냥 흉내만 내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아, 더워. 저는 굉장히 어색하고 외워서 하는 느낌인데, 언니처럼 바로바로 일본어로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이거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한국어로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거를 일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말을 내뱉는 순서였는데 애초에 생각 자체를 일본어로 해버리면 그게 좋은 것 같긴 해요. 마지에친모 하게 요 뭐, 난 너무 アクセントをなくす方法ってなんかぶっちゃけ言うとまだ普通にアクセント残ってるし上手くないんですけど私は言語を勉強するっていうより 芝居をする感じ? うん周りの人の話し方とか口癖とか So, your reaction to your joe to sweat, so, I don't know if you can see it. I don't know if you can see it. I don't know if you c 이 n s e 요 it. I don't know if you can see it. I don't know if you can see i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드는 돈은 한 13만 엔 정도 되네요. 일본 취업한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타지로 가서 외로움을 느끼시진 않으셨나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 취업이 힘들어서 일본으로 간게 커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한국이 좀 힘들긴 했죠. 지금 회사가 있으면, 에는회사에 있는 회사가 있으면, 일본에 있는 회사가 있으면, 지금 에 있는 회지가 있으면, 일본에 있는 회사가 있으면, 일본에 있는 회사가 있으면, 일본에 지금 회사가 있지면 일본에 있는 회사가 있으면, 일본인있 일본에 있는 회에 있는 회사가 있으면, 있는 회사가 있으면, 에 있는 회사가 있으면, 일본에 있는 회사가 있으면, 일본에 있는 회사가 있으면, 일본에 있는 회사가 있으면, 일본에 있는 회사가 있으면, 일본에 있는 회사가 있으면, 는 회사가 있으면, 일본에 있는 가 끈기 뭐 그런 것들 전문대 졸업자도 취업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근데 비자가 5년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게 문제죠 초반에 제일 적응이 안 됐던 일본 문화가 뭐가 있나요? 일본과 한국의 다른 점 가장 불편했던 점 일단 관공서, 은행 이런 게 정말 느려요 한국에서는 이제 이사갈 때 전입신고 같은 거를 민원24, 로 인터넷으로 30분도 안걸리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출 전입이 따로 걸려요. 최소 1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총5시간이걸 했는데 전출 3시간, 전입 2시간, 5시간 걸렸는데 그게 제일 싫어요. 진짜요. 너무 이해가 안가요 일본 취직에 대한 현실, 회식 자리에서 눈치 봤거나 그런 건 없나요? 그리고 일본 취직 결정의 후회는 없으신가요? 저희 회사는 출퇴근 야식 회... 아, 야식 <웃음> 출퇴근 야근 회식 이런 거 완전 자유라서 전혀 그런 스트레스는 없고요. 근데 이거는 일본 회사가 이런 게 아니라 저희 회사가 그런 거라서 뭐 일본 취직한 거 후회 안 하냐고 하는데 저는 후회합니다. 안 합니다. 한국인, 일본인의 좋은 곳과 또 나쁜 곳. 国で判断するのはちょ難しいんですけど 한국인의 좋은 곳은 ジかななんかそういう韓国人特有のジョーっていうお店とか行ってお菓子とかそういうのをなんか無料で何度もおかわりできるそういうジョーかな日本人はなんかちっちゃいことでもありがとうとかすいませんとかそういうお礼を言う人が多いとことがいいと思います a s m r a s m r 선풍기를 좀 끄고 이게 마이크가 일반 마이크다 보니까 가까이서 <웃음> 해야 되는데 <웃음> 일본어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음最近暑いですね해딱서스기 영상 편집은 어떻게 하세요? 배운 적 있으세요? 촬영은 뭘로 하시나요? 영상 편집은 배운 적 없고 혼자 그냥 했어요 프리미어 프로를 쓰고 카메라는 캐논 200T 혀만이 많다고 하는데 생활에 크게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전반적으로 한국 사람들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서요 혀만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아는슈아1번도나갔던 기가します 아타까もしれないけど 적나도터 아타슈아 기숙한 그라이 노 견감은 나갔다 나니 오何して가時지만오 落ち着きますか? 楽しいですか? 何もしない時가이 일본어 타자 안 헷갈리나요? 도저히 못 하겠던데. 일본어는 이데스카 1년 3개월이네. 일본 문학을 읽습니까? 읽습니다. 스케는 누가? 데쿠이토로 키시우스케, 우타노 쇼고, 키타시노 케고에よく読むのはこの 5명ぐらいかな。 생각하실 때 한국어, 로 하세요, 일본어. 로 하세요? 한국어, 가한 90% 일본어, 가 10%? 글씨가 궁금해요. 구독자 5만 명 됐으니까 팬 you can sneak up in the evening. I think I'm going to go to the hotel. So, t お e t 薬りリるの上乗らんなよ逃げんでんん東京以外で住んでみたいところってありますか私は福岡が一番好きです日本以外だと台湾 かな夢は何でしょうか？うーん、ちょっとなんか 先生になってみたい気もするし、質問ではないんですけど、受験生なのでメッセージお願いします。受験 めちゃくちゃ多分大変だと思うんですけどこれだけは知ってほしいのが大学イコール人生ではなくてもちろん大学とかまだまだ韓国と日本はそういう学歴社会なので大学は大事なんですよ本当に大事なんででもそれが全てではなくてもしなんか自分が行きたい大学に行けなかったとしてもそれがなんか人生が終わって とかそんなんじゃなくてチャンスは本当にいろいろやってくるんでネガティブにならずにマイペースで頑張るのが一番大事だと思いますはいこんな感じでちょっと質問コーナーを初質問コーナーをやってみました 5万名 구독者 本当に 앞으로 5만, 6만, 7만, 8만, 9만, 10만 갈 때까지 꾸준히 자주는 못 올려도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즘 많이 더워졌는데 몸조심, 몸관리, 몸건강, 몸 뭐라는 거야? 아무튼 몸조리, 몸조리? 아닌데? 뭐지? 아무튼 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